를 걷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파트 매입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비규제 지역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6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주건업은 중소 중견건설사들의 모임으로 전국의 회원사만 1만개에 달한다. 주건업은 세계적인 긴축정책과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절벽이 발생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지목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지난 2021년 12월 1만 7,710가구에서 지난 7월 3만 1,284가구로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509가구에서 4529가구로 증가했고, 지방은 16201가구에서 26755가구로 나란히 늘었다. 특히 대구의 경우 미분양수 전국 1위로 금융위기 당시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연쇄구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주검협은 먼저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에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 임대 사업용 주택을 매입하는데 이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LH는 매입 임대 사업 대상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8년 8월에 시행됐던 환매 조건부 매입 정책을 예시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최고 분양가의 70에서 75%에 매입하고 준공 후 사업 주체에게 환매에 낮은 분양가로 일반에 공급한 바 있다. 이어 정부의 아파트 매입 임대 등록을 허용할 것도 요구했다. 지난 7월 정부에서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 임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여기에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을 따로 지정해 청약자격을 완화하는 한편 전매 제한기간 제외, DSR 제외, 아파트 등록 임대 허용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3년인 비규제 지역 전매 제한기간을 6개월로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매 제한기간을 완화해 청년층의 탈출구를 마련해주고 입주 시기 도래시 건설업계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청약 당첨자 중 소위 연구를한 30에서 40대가 입주를 앞두고 대검매도에 나서면 건설사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20만 5581가구, 2023년 41만 1101가구, 2024년 1에서 6월 17만 2903가구로 내후년 상반기까지 총 789,585가구의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비규제 지역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감면 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자금 조달 허용, 주택담보대출 DSI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주건업 관계자는 신규 분양 시장도 급냉하면서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미분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장기 침체에 대응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